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은 어, 지금 현재 카페예요 여기 네 플랜테리어 카페인데 굉장히 좋네요 추운데 네, 오늘 갑자기 왜 카페에서 영상을 찍게 됐냐면은 제가 갑자기 렌즈 하나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짠 보이시나요 탐론의1728 네. f2.8 조리개 고정 렌즈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시잖아요? 2875 탑론 렌즈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두번째 탑론에서 나온 이 리니어 모터 시리즈 렌즈를 사게 됐어요 관광 렌즈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필요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대안이 있었죠 소니의 1635 F4 렌즈도 있었고 GM 2.8짜리 GM 렌즈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삼양의 13mm 뭐 등등해서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렌즈를 좀 선택하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차근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이 렌즈를 제가 사게 된첫 번째 이유는 이 렌즈의 마크로 기능 때문입니다 네, 접사 기능이죠 2875 때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역시 1728 때도 똑같은 20cm도 안 되는 짧은 초점 거리로 접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아마 나중에 뭐 브이로그를 찍으신다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도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기능이에요 이 렌즈를 사게 된두 번째 이유는 이 렌즈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인 소니 알파7 마크3 그리고 알파6400 두 군데 다 마운트를 해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알파7 마크3에 마운트를 하게 된다면 관광렌즈로서잘쓸 수가 있고 알파6400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환상화각상 표준화각이 되어서 잘쓸수 있다는 거죠 브이로그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쓸수 있고 이두 카메라 제가 또 하나가 끌린 게 뭐냐면 이 최소 초점거리는 풀프레임 바디건, 크롭 바디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아까 제가 첫 번째 장소로 말했던 접사 기능을 다 사용을 무난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네, 1728 렌즈는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요즘에 웬만큼 가격대가 있는 렌즈들은 다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고 있죠 리니어 모터의 정수성과 뭐 동영상 AF, AF 컨티니어스의 그 지속성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리니어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렌즈의 충분한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소니 e m o u 바디들 사이에서 굉장히 쓸만한 광각 렌즈라는 겁니다 F2.8 고정의 광각 렌즈는 지금 소니 GM 렌즈 정도가 네이티브 렌즈로 있고 나머지는 지금 렌즈군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데 1728은 좀더 소니의 E 마운트 렌즈군을 넓히게 되는 아주 좋은 렌즈죠 그럼 이 렌즈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사용하기 전에 생각한 단점은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소니의 GM 렌즈보다는 저렴하지만 이 렌즈도 100만 원이 넘는다는 점 싸진 않죠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 넘는 렌즈는 고가의 렌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인 경우에 제가 좀 개인적인 느낌인데 무광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손톱 자국이라면 손 자국도 자주 나고 그렇게 자국이 잘 남는다 해야 되나질과 마감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실은 뭐 리뷰할 생각 없었고 간략하게 사온 김에 이제 산 소감이랑 얘기를 잠깐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이 렌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좋은 거니까 샀겠죠 네, 제가 좀더 사용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제가 또 컨텐츠로 만들 거니까요 혹시 질문 이나 있으시면 은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칸트였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도 힘이 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말 잘 보내시고요. 아직 제가 영상 찍을 때는 크리스마스 전이거든요. 매니 크리스마스. 안녕.